먼저 변속기 마운트 탈거를 위해 잭을 설치합니다.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하고요.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역한 냄새가 나는 걸 보아 도체 회력은 없어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기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모토렉스 프리즈마 ZX입니다. GL4 규격의 오일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크렌치를 이용해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주입할 오일은 모토렉스 벤타 LS입니다 주입 5 길게 오일로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네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양호해보입니다. 교체한 이력이 있어보입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클리닝 해주고요. 이제 미션을 교환입니다. 신품 미션을팬 가스켓과 오일 필터, 그리고 오일 팬 가스켓 고정 볼트와 드레인 레벨링 볼트의 모습입니다. ZF에서 공급하는 서비스키스로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펜을 탈거하고요. 필터도 제거합니다 구동중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약간의 메탈성 슬러지만 마그네틱이 포집되어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오일팬을 세척합니다 신품 가스켓을 준비하고요 신품 필터와 함께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오일펜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순서와 조임 토크로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품 트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잭을 제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ZF8단 정품 미션 오일입니다. 독자적인 규격으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터 서비스 키커와 마찬가지로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엔진브레이스를 장착하고요. A6에서 배출된 구동계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기존 미션 오일,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A6에 남아있는 오일입니다. 기존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그리고 신유입니다. 왼쪽은 프론트, 오른쪽은 리어디퍼런셜 오일입니다. 신유의 색깔은 트랜스퍼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미션을 교환시 교체된 볼트들의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